영상의 시작은 불가사의 한이유로 실종된 여러 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실종자는 1990년을 기점으로 이유를 알수 없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1989년 10월 17일, 백룸을 연결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에이싱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은 에이싱크의 연구원들이 시종자 수색을 위해 백룸에 진입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웃음> s o Go. Hold it. I don't know. I think I've seen this like t a t It may just be part of the environment. Yeah, yeah. Oh, it. But it makes no sense why w e e o i n g to c o i p l e t e i here. This makes no sense. 백룸에이 탐사를 진행했던 연구원들에 의해 다른 지의 존재와 실종된 인원 중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시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검은색 물질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의 말미에는 누구든 그를 비난하라 라는 문구가 거꾸로 보이며 끝이 나는데 문구에서 지칭하는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